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 상가집을 다녀왔습니다. 누나의 시부상이었습니다. 난데없는 비보에이 무슨 병고냐고 했지만 알고보니 향년 80이셨고 급성 뇌출혈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상심이 깊어보이는 매 형께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고통없이 가셨으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모르사람의 죽음이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만 연세로 보나 돌아가시게 된 경위로 보나 객관적으로 호상에 속한다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였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잠자코 애도나 할 것을 괜한 소리를 한것 같았습니다. 고인이 병상에 오래 고생하다 가졌다면 당연 슬픈 일이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이별 역시 슬픈 것은 내한 가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인의 문상 먹방으로 내상해서 호상 논란이 인적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먹방스런 영상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호상인이 그럴 수 있다는 옹호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의 죽음에 좋다는 의미가 웬 말이냐부터 복된 죽음은 분명 존재한다는 호상 논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로 간간이 사람들에게 호상이란 단어는 논란의 대상이 된것 같았습니다. 특히 바른 척하기 좋아하는 프로불편 마... 사돈댁 상례를 계기로 호상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상이란 사전적으로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를 말하며 보통 별다른 지병 없이 평균 수명 이상 장수하다가 잠자듯이 죽은 경우에 쓴다. 장수의 기준은 따로 없지만 21세기 기준으론 80대 이상을 살다가 자연사했다면 호상으로 보는 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수하더라도 부모가 자식보다 더 장수한 경우는 호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상이란 말은 분명히 있지만 함부로 꺼내기에는 조심스러운 말은 맞습니다. 그래도 괴롭지 않게 편히 돌아가셨으니 호상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유족 측에서 먼저 말하면 괜찮지만 조문객 쪽에서는 먼저 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상례에서 갖는 가장 큰 예의는 고인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 중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엔 물론이고 현대의학적 사망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호상이란 말은 상례의 의미와 상충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간 상가집에서 호상이란 말을 간간히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런 말을 해주던 사람은 대개 조 부모상을 치르던 손자 쪽이었습니다. 부모상을 치르는 상주는 호상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통적 의식, 구체적으로는 유교적 세계관에서 부모상의 상주는 죄인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부모 공양에 소홀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마음가짐이지요. 아까 말한 호상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무병장수한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이건 넘어간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동아시아의 예의의 겸양의 미덕이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부모상을 치르는 상주는 호상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편한 죽음이더라도 부모와의 이별이 좋을 자식은 없는 법이지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알려주는 전통의 법에는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다. 고합니다 그런데 저런 예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것이 일반적이라니 다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저의 경험이 일천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아무 위로의 말 없이 침묵으로만 인사하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자리이지만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수 없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매영에게 위로라고 꺼낸 말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었겠지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주는 죄인임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예법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 아, 결국 하나만 한 얘기네요. 문상을 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면 되지요 이런 상황이니 여러모로 호상이란 말은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상이란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래 없던 새로 생겨난 개념도 아닙니다. 고종명이라고 해서 평안한 죽음을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로 쳤습니다. 복된 죽음이 있는데 왜 좋은 상례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를 언급하는 데에도 예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되겠지요. 호상의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입니다. 코핀댄스라고 가나의 장례식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지요. 물론 이것도 호상의 경우에 하나겠지만 장례식을 꼭 애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떠들썩하게 치르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호상일 경우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식사 자리는 반쯤 잔치 분위기라 친지들이 술판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기독교든 불교든 죽음을 꼭 이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통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유교식에 입각한 전통적 관념으로 부모상은 애통해야 맞다고 했지만 사실 유교에서도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죽음이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를 좋은 것으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는 호상이란 말이 예의에 어긋날 우려를 주로 말했지만 반대로 호상이란 말이 예의에서 나온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 말하는 호상은 조문객을 배려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과하게 슬퍼하지 마시라.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의미, 즉 조문객을 위한 예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상이란 말이 쉽게 무례와 연결지을 것은 아니라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상을 가서 호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꼭 문상객끼리라면 몰라도 유족에게는 먼저 써서는 안될 말입니다. 그리고 유족이라도 자식된 상주는 쓸수 없는 말이며 이촌 이상의 친족부터 쓸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 호상 관련한 상례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